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은 로또 1048회 목요일 방송, 어, 넷중 하나 하고요. 어, 특이 패턴 하나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웃음> 어, 어제 보여드린 거하고 특이 패턴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해요. 어 지난주 목요일 날 자료 중에서는 어, 이렇게 3개 중에서 2, 24, 44를 올려드렸는데요. 낙수에서 지난 회차를 뽑았습니다. 어, 그랬는데 여기서 2번하고 44번, 요 3개 중에서 2개가 출했죠. 어, 이번 회차에도 잘 적중해서 어 연말 연말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웃음> 1048회 유튜브 방송은요. 어 지난주 토요일날 복귀 방송을 했고요. 어 월요일날은 약수 또는 제이수 총정리를 했습니다. 어 화요일날은 내수중 네 1에서 이수필출, 수요일날 어제는 셋중 하나, 넷중 하나 어, 세 그룹을 보여드렸습니다. 어, 오늘은 넷중 하나 한 그룹 하고요. 특이 패턴을 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꼭 필출할 거라고 보고 어 복귀 자료하고 같이 올려드렸는데 어 그거 하나가 지난 해차에 오류가 났죠. 그래서 어 이것 때문에 100%가 안 됐었습니다. 그렇죠? 어 대상수, 이번 에차에는 11수입니다. 어 이게 10수에서 12수로 되게 형성이 되는데 어 이번 에차는 11수가 나왔네요. 어 지난 2차에 2연멸, 이제 타이 기록이라서 꼭 어, 출할 거라고 어, 보고서 어, 꼭 출할 걸로 보고 올려드렸었어요. 어, 복귀 자료는 지난 2차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연멸이 돼서 신기록이 됐거든요. 어, 2연멸이 딱한 번밖에 없었는데 어, 이 헌터가 복귀를 시작한 이래로요. 어, 그랬는데 어, 지난 2차에 이연열이라서꼭 필출할 거라고 봤는데 어, 그 이거 하나가 오류가 났습니다. 그래서 100%가 안 됐죠? 적중률이요? 요거 어, 숫자가 개수가 많으니까 어, 함께 찾아 봅시다 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어, 여기 이 중에서 각자 가지고 계시는 제외수 어, 댓글로 한번 달아 보시면 어, 서로한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어, 틀려도 괜찮으니까 어, 댓글로 한번 달아보세요. 어, 되게 이 사이트나 이런 데서 보면 그 댓글로 어, 올려진 숫자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헌터는 어, 그런 걸 오히려 즐깁니다. 그래서 어, 틀려도 괜찮으니까 어, 그 댓글로 좀 제일 수좀 달아보시고요. 좋은 수 있으면 좋은 수라고 이렇게 어, 쓰고 또달으시던지 어, 토론들 해보세요. 아, 헌터는 그런 거 괜찮습니다. 아, 댓글 숫자 언급하고 좋다, 나쁘다. 아, 아니면 이게 뭐 여기에 나올 수가 한 수도 없다. 뭐 이런 말씀을 써놓으셔도 어, 헌터는 어, 언짢아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어, 특이 패턴입니다. 어제, 어제였나요? 아, 특이 패턴 하나 올려드렸죠? 아, 그거하고 흐름이 이제 반대로 가는 거예요. 어, 그, 어제 올려드린 거는 이번 이차에 전멸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건데요. 어, 여기는 어, 이번이 차에 추를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퐁당퐁당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어, 지금 6연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대상수가 좀 3개라서 약간 불안하기는 해요. 이 헌터가 제일 좋아하는 개수는 여섯 아, 4개라고 말씀드렸죠? 4개일 때좀 어, 다른 개수에 비해서 좀 안정적으로 가는데 네? 어, 이건 3개라서 어, 조기의 흐름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어, 여하튼 여기에서 한번 살펴보시고 이게 이번 이차에 출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 멸을 하면 상황이 종료되는 건데요. 어, 대상수가 3 개밖에 안 돼서 어, 전멸을 해서 상황이 종료될는지 아니면 이번 이차에 출을 해서 흐름을 이어갈려는지 어,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한번 잘 살펴보세요. 도움이 되실 것같아서세 수밖에 안 돼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첨가했습니다 자 다음은 어어 어, 보너스 불로 출했던 그룹을 살펴보려고 해요 어 지난번에 어 월요일날 약수 또는 제이수 어, 자료 올려드릴 때 잠깐 언급은 했었습니다 어 그런데 어, 이번 이차에 이 보너스 불로 출했던 수들 이 대상수가 40, 28, 32, 37, 45, 6수입니다. 보너스불로 출했는데, 그 후로 보너스불로 나오고 나서, 다시 출하지 않은 그룹들이죠. 음, 이 그룹입니다. 어, 이, 이 자료는, 이 자료는, 대상수가 많지 않아서 좋아요. 일구로 출했다가, 다시 출하지 않은 수, 2그룹 출했다가 다시 출하지 않고 있는 그룹들 이런 그룹들이죠. 여기는 보론 수불로 출했다가 다시 출하지 않고 있는 그룹들입니다. 아, 수들입니다. 어, 이것들은 대상수가 많아야 뭐 어, 대개 여섯 일곱 수 안팎으로 정해지죠. 많을 때는 물론 1세수1네 수까지 가는 경우도 있으나 그건 흔하지는 않고요. 어, 이번의 차에는 여섯 수입니다. 여섯인데요. 음, 제목이 넷중 하나잖아요. 어, 그래서 어, 헌터가 이미 월요일날 월요일날 약수 또는 제일수를 올려드리면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다 알고 계시죠? 여기서 두 개가 어, 제일수에 가까운 약수가 두 개가 여기 들어있어요. 어, 월요일날 말씀드렸었죠. 이거는 보너스 불로 출했던 그룹이라서 좀 어, 제일수에 가까운 약수이나 어, 지금 약간 조심하셔야 은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이 수가 현재 그이 이 그룹이죠. 이 그룹이 현재 2연멸 중이에요. 2연멸 중이라 어, 일반적으로 2연멸이면 출을 하거든요. 이건 출현빈도가 높잖아요. 다들 알고 계시는 거죠. 어 복귀자료를 보면 4연멸, 3연멸인 경우도 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어, 흔한 경우는 아니죠. 아주 가끔 있어요. 사연멸이 가끔, 사연멸이 가끔 있고 사연멸도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2연멸이면 어, 출할 거 어, 일반적으로 출하는데 어, 여기에서 좋은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어, 그 약수, 제이수에 가까운 약수로 빼낸 어, 그두수 빼내시고서 네수 중에서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월요일 날 어, 올려드린 약수 또는 제이수 그거 확인하시고 어 제가 여기서 미리 말씀을 안 드리는 거는 월요일날 올려드린 자료라서 이제 며칠이 지나갔으니까 아 그거를 또 이렇게 까맣게 까먹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아 금요 일아 주말에 마무리 잘하시라고 그래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가셔서 다시 보시라고 여기서 언급을 안해 드리는 거예요 아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보시고요. 거기에 어떤 자료들이 제 지수에 가까웠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회차 마무리 잘 하셔서 이번 주말은 어, 그 이번 토요일은 이번 주의 주말이기도 하지만 어, 금년도 연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연말에 어, 좋은 선물들 취하시기 바랍니다. 어, 남은 시간. 선별 잘 하셔 가지고요.